지우죠. 교환성. 오른데요. 기한나 승부 오! 른쪽 아저씨! 교환 씨 보는데요 오른쪽 나오면 오씨아아아아저아저아아더열받아요 더 열받아요 이거. 물기 <웃음> 신사. 아, 하면서. 아, 자, 아 저는 좀 본인이 다시 보기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. 이거는 아 방금 저 세레머니는 <웃음> 안 하는 게좀 본인에게 좋지 아 않았을까. 아아 이걸.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. 몇 대지까지 는 내줬나요? 음, 아, 맛있어? 오히려 몇 대지 죽일 수 있을 때 내게. 네, 에이. 네, 뭐좀 애매할 수 있다. 앞으로 부적이 된다면 이거. 어 기도해요. 그러니까 방금 부적 어 들어온 거 보고. 자 그래서 부적이 타면은 카드가 아, 안 탄다요? 뭐가 탄다요? 아 타지 마라, 약간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순이 선수 타라고 하는 거고. 아 서로 난리 났어요. 타라 동에서 타라 동에서. 전보고마 지금 현재 부적이 없잖아요. 그런 예상 되게 부적이 있는데. 자 지금 배기 몇장 남았죠, 혹시? 원... 아아아아아 네장 남았는데 네장 중에 <웃음> 두 장이었는데. 이야. 네장 중에 두 장이었는데 크게 안 타요. 감사합니다. 그.. 영 능력이.. 스캡스 영능이라 독사 있으면 자이렐라 타서 딜 안될 수도 있지 않나요? 그렇죠자 박수 치고 있고요 기파랑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데 아~~ 욱하면서 아, 아, 결국에는 없, 기파랑 선수가 승리 3대2로 마무리가 됩니다 루프터 스파 스캡스 대신 들어가는거야? 오잉 오잉 평균 <웃음> 뭐 잤어요? 모임가스, 안에 이 게임이 이렇게 힘들게 갈 게임이 아니었는데 뭐야, 임마, 내놔, 다시. 이렇게 잘 뺏어가. 핵센으로 뺏어가고. 거대 진이름으로 뺏어가고. 아 킬각이었네? 불과사리 나갈 리는 구였으면 킬각이었네? 지금 나가잖아요. 그냥 할말 모르겠다. 안 신여 아 그냥 날 갖고 올게요. 다음에 광명의 정령 가, 내고 여걸 여 여기에 맞지 하나 더 있어? 내가 역으로 쓸수 있잖아. 야 역으로 쓰는 거잖아 이러면. 봤죠. <목소리> 어쩔 건디. 일단 전뭐 여따 계속 해야겠죠. 끝내나?